안녕하세요. 폰도코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목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굳이 그거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목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유형의 분들은 목 관리를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분들. 목 관리를 그런 뭐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주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목에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신다거나 뭐 대표적으로 프로폴리스 원액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에 희석시켜서 좀 드시기도 하고 뭐 용각산 그런 것도 이제 뭐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꿀, 생강 유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목에 좋다고 하는 것들 도라지, 배 저도 이제 뭐 틈틈이 챙겨 먹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목뭐 관리는 사실은 음식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꼭 지키셔야 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자 앞으로 이제 목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하나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발성 연습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또 피해야 될 음식을 또 이렇게 거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숙면이라고 하죠 깊은 수면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대 조직 내근 조직 내 라인 케이 스페이스라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라인케이스페이스에 우리가 이제 목이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있죠. 그때 이 라인케이스페이스 안에 조직액이라는 분비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목에 안 좋은 거죠. 이 분비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비물이 라인케이스페이스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빠져야 되는 것이죠 라인케 부종이라고도 하는 이제 음성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인케 부종 그리고 이제 음성질환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수면을 반드시 질 좋은 수면을 취하셔야 된다 자 근데 이질 좋은 수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저녁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 새벽 2시까지 우리 몸에서 이제 피부재생 호르몬이 활발하게 발생됩니다 뭐 멜라토닌 같은 이런 이제 호르몬도 발생되게 되고요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 바로 라인 케이스 페이스 안에 조직액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과 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수면 시간이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녁 9시를 기점으로 새벽 2시까지 자이 수면 시간을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로서는 저녁 9시에 잠을 자기란 쉽지가 않죠 학업에 대한 부분, 뭐 생업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녁 9시를 권유드리는 건 이제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때쯤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한다라고 권유드리는 시간은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그래서 이때쯤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우리가 이제 피부재생 호르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A라는 유형과 B라는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유형은 저녁 10시에 잠이 들어서 새벽 3시에 깹니다. 그러니까 기상시간이 새벽 3시인 거죠. 자, 그리고 B라는 유형은 새벽 3시에 잠들어서 오전 11시에 일어납니다. A는 총 수면시간이 5시간이 되고 B는 총 수면시간이 8시간이 되죠 즉 B가 A보다 3시간의 수면시간이 더 확보됩니다 그런데 목 상태는 A가 훨씬 좋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이 말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음식에 관해서 뭐 피해야 되고 챙겨 먹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 도라지가 좋다고 해서 먹는데 난 도라지가 좀내 몸에 안 받아 좀 체질도 아니고 근데 목에 좋다고 하니까 먹어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물론 뭐 챙겨 먹으면 먹을수록 좋지만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그걸 먹기 싫었는데 목 때문에 먹었다 안 드셔도 돼요 이것만잘 지키실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거는 성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식도를 통과합니다 근데 이 식도라는 게 하나의 이제 성대와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관이기 때문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성대에도 안 좋거든요. 그 염이 타고 와서 네, 그래서 식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깨끗한 게 성대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이 수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이 식도를 좋게 해서 성대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성대 내 조직 안에 있는 라인 케이스페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는 음식보다는 수면이 훨씬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좋아지려면 잠을 많이 자라라는 그런 진부하고 좀 추상적인 말보다는 오늘 제가 의학발성에 의거해서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목관리하거나 이제 발성훈련 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도보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고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목관리하는 방법 질 좋은 수면이 정답이다 라고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